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이전부터 오버워치는 핵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진짜 현재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유저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었으며 서버 1위가 핵쟁이이자 핵판매자인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한국에서 핵쟁이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보스도 있겠지? 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에 관련한 부정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포 판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해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뭔 수사를 1년동안이나 하냐 아무튼 1월부터 12월까지 공주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런 오랜 수사 끝에 최근 1월 19일 총 13명의 피의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 이후 피의자 한명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 되었으며 다른 피의자 한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아무런 형이나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11명은 검찰청에서 수사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블리자드는 오버워치가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향후 이런 핵 판매자가 또 나타날 시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해당 뉴스가 퍼지게 되면서 좋은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당 벌금령들은 지난 독일의 핵 제작사 보스렌드를 상대로 승소한 벌금인 한화 69억과 번호사 비용 약 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내용과는 대조되는데요 먼저 이번에 선고된 한국의 재판에서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서 국가에게 지불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하지만 지난 독일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소하였던 보스랜드와 관련된 금액은 69억가량의 손해배상 금액으로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개인에게 혹은 기업에게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13명에 대한 민사재판에 대한 판결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민사재판이 들어가면 이 13명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뭐 형사재판이라지만 형벌이 좀 약한 것 같기도...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번 판례를 역시 e스포츠의 나라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얘네도 한 몇십억씩 뜯어가서 인생 망하고 파산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오버워치 핵스는 곧섯명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안풀어준다고 하 감금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어서 이번 판례를 계기로 배틀그라운드 핵 판매 유포자들도 처벌받고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외도 많은 게임들의 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